cosc가 될거고요 그럼 bh는 a b cosc의 제곱에다가 ah가 아까 그 뭐냐 높이가 sinc sinc 곱하기 b 변이라고 했으니까 b 곱하기 sinc 아, sinc 제곱 A제곱, 마이너스 2 e, AB, 코사인 C, 플러스 B제곱, 코사인 C제곱, 플러스 B제곱, 코사인 어, C제곱이니까, 이렇게 해서 틀로지고요 A제곱, 플러스 제곱, B제곱, 마이너스 E, AB, 코사인 C가 틀이지긴 합니다. 어.. C제곱을 구할 때는, 음, 마주보는 각 C가 필요하고요. 코사인 C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시에인인니 뭐라 해야 지 C를 낀 각으로 만들어주는 변 있잖아요. 네. 그변들라이가 필요해요. 얘는, 네. 사인 A가 여기니까, 여기로 질까? 네. 여기가 Q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 BQ 제곱 플러스 네. CQ 제곱. 네. E-C 코사인 A의 제곱이고요. 곱하기, sin a. 그래서, c제곱, sin a제곱, plus, b제곱, 마 i n 스 e, bc, 코 o s a, plus, c제곱, 코 s a제곱은, b제곱, plus, c제곱, 마 i n 스 s e, bc, 코 s a. 그래서 <놀람> a, c, sin b랑, 아직 안 관계죠? 음, s i a를 어떻게 쓸 것이냐. 이렇게 해주는 거예 그러면 여기를 q라고 두면 b 어, q는 음. 음. 어, c를 쓰면 c 곱하기 s i n a가 될 거고 b를 쓰면 s i n c가 될 거예요. 근데 sine c 썼으니까 이제 필요 없죠? 음. 그러면 2분의 1 b c s i n a가 됩니다. 이렇게 성립을 그래서 c를 밑변입니까 2분의 어, 1 b c s i n a가 되고 2분의 1 a c 이상이 부과됩니다.